안녕하세요. 인들닷컴의 이동윤입니다 오랜만에 제 방에서 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교육을 촬영을 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비가 조금 오는 날씨네요 장마 기간이에요. 자, 오늘 해볼 거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요런 어, 거만 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음악도 좀 나오고요. 어, 여기에 어, 차가 한대 지나가죠. 위에 서핑보드도 싫고 짐도 싫고 있네요. 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느낌의 차를 하나 꺼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글자가 상 나와요. 여기에 윤들스라고 나오죠. 그렇죠? 이게 나오고 자, 타이밍 약간 다르게 해서 밑에 어썸이라는 글자도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차뒤공무이에서 블로그라는 이제 글자가 튀어나오죠. 자, 요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따라락 하고 터지는 네, 요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음악도 하나 깔려있죠. 자, 이런 영상들을 우리는 이제 어, 영상을 만들 때 만약에 제가 저는 이거 블로그 만들라고 한 거잖아요. 주로 제가 이제 출강다이면서 어... 했던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컨셉을 잡고 이런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인트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웃트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붙여서 영상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요건 다 만드시고 저장을 했다가 여러분들 폰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뭐 이런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영상의 앞이나 뒤에 끼워 넣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작업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소스는 전혀 필요 없고요. 캐컷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이용해서 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새 프로젝트 가서 자 여기 있는 소스들은 전혀 쓰지 않을 거고요네 일단은 라이브러리 동영상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검은 탄 하나를 깔아 줄거예요 그게 뭐 요런걸 쓰시면 됩니다 이거나 이거 흑백이라고 돼있죠 그죠 자, 요거를 하나 터치를 딱 하시면 아, 요런거 터치를 하시면 추가하면 이렇게 뒤에 판을 하나 깔수 있어요. 검은 색깔 판이죠. 자, 터치하면 다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뒤로 쭉 넘기면요. 뭐 여기도 보면 뭐 색을 입히거나 이런 기능들을 뭐할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검은 판을 그냥 유지를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어, 차가 한대뿅 지나갔잖아요. 그 차는 스티커에 있어요. 자, 스티커는 백버튼 눌러서 나간 다음에 여기 글자 바로 옆에 스티커 있죠 자, 스티커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뒤로 위에 있는 카테고리를 눌러보시면 여러 종류의 이렇게 스티커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건데 뭐 굳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겠다 하시면 여기 제일 앞에 보면 이미지 업로드 할수 있는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하시면 여러분들 폰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스티커화 시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할건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만든 건데 저는 일단 블로그라는 탭으로 왔고요. 자, 거기서 중간에 보시면 요런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요런게 있죠. 이런 거 써도 좋겠네요.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이면. 아니면 이런 거 써도 좋겠고요. 뭐 저는 일단 요걸로 할게요. 터치하시면 자 차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가 좀큰것 같으니까 약간만 줄일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뭐 변화가 없죠. 근데 네, 이게 다예요. 그냥. 차가 위아래로 약간 흔들흔들 흔들거리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이걸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냥 위로 아래로 얘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밖에 없죠 자이 상태로 두시고 화면에 없다가 등장을 해서 이 위치에 만들 이제 오게 만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시고 자 거기서 화면에 등장하는 거를 인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out 그리고 화면에 유지되는 걸 반복이라고 해요 지금 화면에 등장할 때 어떤 동작을 만들 거니까 인을 골라주시고 자, 저는 살짝 움직여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움직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뒤로 쭉 적혀 보시면 여기에 밀기 L이라고 있죠 레프트 방향으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살짝 갑니다 자, 조금 더 천천히 가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고 잘못움직겠네자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당겨주시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시간이 들어가고 플레이 해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자, 다시 터치해서 애니메이션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전 1초 정도만 할게요. 자, 체크하시고요. 자, 그럼 차가 등장하게 됐죠. 자, 차가 등장해서 요좀 도착하기 일보 직전에 글자가 샥 나오도록 할게요. 자, 다시 백버튼 눌러서 뒤로 돌아가 주시고. 이번에는 글자 추가할 겁니다. 대 메뉴에서 텍스트 골라 주고요. 자 거기서 텍스트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 자 텍스트 입력이 있죠. 저는 거기다 윤들스라고 썼거든요. 제 애칭이 윤들스자 하고요. 자그 다음에 글자 좀 꾸며 줄 겁니다. 서체는 이런 서체. 좀 귀여운 서체 쓸 거고 사이즈는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색깔은 저는 노란색. 차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그냥 비슷한 색깔 했을 때좀어울요 자, 배치되는 위치는 손가락으로 위치를 여기쯤 잡아주시고요. 자, 앞에 차랑 가리지 않게 요놈도 잡으면 되겠죠. 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샥 하고 등장하는 걸 만들고 싶잖아요. 자, 애니메이션에 갑니다. 터치 하시고요. 자, 얘도 인 자, 한 다음에 얘도 이렇게 움직였죠. 자인 효과 중에서 밀기 L인 네요자 이렇게 살짝 시간도 조금 여유 있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면 샥샥샥샥 샥. 샥, 샥. 이렇게 밀려 나오죠 어, 위치를 조금 더 이쪽으로 당겨줘야 돼요 다시 샥샥자 타이밍을 타이밍을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글자를 잡고 뒤로 좀더 당깁니다 자 타이밍을 길게 잡았죠 샥한요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플레이 샥샥 아 저는 도착하고 나오는 게좀 보기 싫네요. 이 정도 샥샥 그렇죠. 이 정도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밑에 어썸이란 글자도 동시다발적으로 차가 도착했을 때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자 위치 차가 도착하는 위치 시간 맞춰주시고요 현재 위치 표시기로 자그 다음 여기쯤에 다시 한번 스티커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 대메뉴에서 스티커 눌러주시고 스티커 또 눌러주고요. 자 어썸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글자들이 다 모여 있는 요런 곳에 글자들 예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냥 하나를 고르면 될것 같아요. 자 어썸이 어, 여기 세 번째에 있네요, 여기에. 자 얘는 원래부터 애니메이션이 뿅하고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자 어썸 선택하시고요. 글자는 밑에 깔아주시고 사이즈 적당히 줄여서. 자, 아이고, 아이고, 너무 작으니까 손가락으로 할 힘드네요. 이런 것들은 펜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이고 오이고 오고 손가락으로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어썸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 만할게요자 한번 나타난 거 볼까요? 뿅 됐어요. 글자 가 너무 작은 느낌인데 어썸이 조금만 더 크게 합시다. 이 정도 됐어요. 위치는 약간만 위로 올려줄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등장하는 시인 맞는지 보시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얘는 자동적으로 원래 뿅 하고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인 애니메이션 안 걸어둡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그 다음에 어썸이라는 글자 뿅 튀어나올 때자 차의 꽁무니 부분에다가 블로그라는 글자를 넣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다시 텍스트 추가하시고 자 뒤로 옮긴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넣겠습니다 자, 블로그, 브이로그, 블로그가 아니고 브이로그.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사이즈 잡아서 살짝 붙여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뿅, 뿅, 뿅, 뿅, 뿅 이렇게 나왔죠. 자, 블로그라는 이 글자는 차의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터치하시고. 애니메이션 효과 들어가서 IN 들어간 다음에 밀기 R 누르면 밖에서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시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보면 땅땅땅땅 이런 느낌 다시 땅땅땅땅 이런 느낌 나오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글자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블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끝을 이렇게 터치해서 잡아당기면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렇게 연장을 좀 해주는거죠. 끝에 맞게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맞추기가 조금 걸끄러울수 있거든요. 이거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벌려서 끝에 가서 확대를 좀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조끔조끔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화면에 있고 없고가 좀 나타나니까 확대를 좀 많이 하셔서 보시고 맞추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소를 했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작업. 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플레이. 자그 다음에 여기다 음악을 이제 하나 넣고 싶거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음악 나오는 위치는 제일 처음에 맞췄어요. 제일 앞으로 돌려놓고 자 여기에 대 메뉴에서 오디오 눌러주시고 사운드를 눌러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한다고 속히기에 인터넷을 좀 끊어놨어요. 자 인터넷을 다시 켜야지 비행기모드를 풀어야지 여기에 다시 음악들이 나올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여행에 가면 있을 것 같거든요. 여행에 가서 위에서부터 한번 들어보죠. 이 음, 요거 좋은 것 같네요. 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추가해 주시고요. 자 앞에서부터 들어보면 자,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자, 여기쯤에서 끊죠. 띵띠리띵 하는 여기서부터 끊어주시고 뒤에 부분 잘라버립시다. 사운드 터치하고 분할 뒤에 거 선택하고 삭제 앞에 부분 다시 선택한 다음에 밑에 메뉴 중에서 페이드라고 있죠? 페이드 선택하시고 자 음악 사라질 때 시간을 길게 예운을 빼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라질 때쯤에도 요 요소들이 사하고 페이드아웃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대면으로 돌아와서 자 스티커 부분 누르면 다시 다 살아났죠 자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하나씩 터치하면 되죠 터치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들어간 다음에 사라지는 거니까 아웃 애니메이션에 가서 페이드아웃 자 시간은 건드리지 않고 다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글자도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아웃에 자 페이드 아웃 두번째꺼 자 체크 다시 선티, 스티커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아웃에 페이드 아웃 자 시간을 건드리지 않으면 전부 다 똑같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창창창 사라지게 하고 싶으면 따로 선택하면 되긴 해, 해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본다고 화면에서 글자가 안 잡혀서 위에 터치를 했어요 자 애니메이션 눌러주시고 아웃 페이드 아웃 오케이 자 동시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플레이 싹 좋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인트로로 쓰거나 혹은 아웃트로로 쓸 타이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이 다음에는 요거 저장을 했다가 다음번에 이걸 맨날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상태를 저장을 좀해 놓을게요 <웃음> 화면 위에 가서 내 보내기 버튼 눌러주시면 한번 쫙 훑어주고 완료가 됩니다 자요 파일은 제 컴퓨터 어, 제 스마트폰에 갤러리 들어가시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플레이까지 해보시면 요런식으로 만들었죠 자, 요거를 어디에 이제 활용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에다가 처음과 끝머리 이런것들을 붙여 먹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웃음>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뭐 내가 음, 뭐제 아들하고 찍었던 거몇개 한번 눌러볼게요 뭐이런거 이런 거, 거 비오는 날좀 온거 뭐이런거몇 개를 넣고 자뭐 요런 내용이에요 그냥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요거 영상이 다 끝났다고 치고 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더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자 영상을 추가해서 넣으면 자 이게 이 영상 앞에 있는 영상이 쫙다 끝나고 넘어갈 때 자 이런식으로 아우트로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요런거 만드실때 캣컷에 있는 이 스티커 안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꺼 만드셔도 되게 좋고요 저같은 경우는 폰에다가 어 저희 아들하고 저 얼굴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뭐 그런것들을 여기다가 결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인트로 아우트로 작업하는거 여기가서요 중간에 그 버스 있었잖아요. 그 버스. 요거를 제가 지워볼게요. 버스를 삭제하시고요. 이 자리에다가 다시 스티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지 추가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걸 모아놔요. 제가 쓰는 것들을. 그 개인 자료 이런 거에 저는 들어가면, 제 아들하고 저하고 얼굴을 포토샵에서 탁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렇게 샥해가지고요런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재밌죠 요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죠 자, 요것도 앞으로 쓰겠다 요거는 이제 블로그가 아니라 만약에 제가 쓴다면 제 아들하고만 들어가는 거니까 뭐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잡아서 넘어될것 같아요 자, 요것도 내 보내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영상화 시켜버리면 어, 다음번에 또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캣컷을 이용해서 인트로나 아웃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좀 감각적인 거 만드셔가지고 음악도 딱 넣고 자기 영상 만들 때마다 앞이나 뒤에 한번 넣을 수 있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